매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어? 아침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? 군인 식당도 안 돼서 물어볼 수도 없고. 어? 그래요.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?